안녕하세요 모두가처먹은 역사강의 부처강입니다 역사에 사실 만약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요 그런데 저한테 자꾸 와디프 멀티버스에도 안 나올 법한 그런 말도안 되는 가정들을 세워가지고 억지를 고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대표적인 분들이 6.25전쟁 초기에 한국군이 잘만 했으면 북한군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어요 한국전쟁 초기 북한군의 진격을 막지 못한 건 한국군이 전부 군기가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전차가 없어서 못 막았다고 비겁한 변명일 뿐이 무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인간의 정신력은 무한하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주장이죠? 일단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진짜로 당시 필승의 정신력만 있었으면 북한군을 조기에 막을 수 있었는지 한번 양측의 전력차 먼저 살펴보죠. 북한군 20만 한국군 10만 북한군 전차 242대 한국군 없음 북한군 야포 많음 한국군 거의 없음 북한군 전투기 많음 한국군 전투기 없는 찐따임 누가 봐도 절망적인 상황이죠. 당시 북한군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놀랍게도 중공군보다 훨씬 강력한 군대였어요. 기계화도 잘돼있고 현대화가 제일 잘되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하지만 조바편에서 우리 중공군이 그런 엄청난 열세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유엔군의 후점을 파고 들어가지고 일사후태를 일으켰던 것처럼 전쟁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대역전승이 터지기도 하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전력 격차에서 엄청나게 열세인 군대가 압도적인 우세인 군대를 물리칠 수가 있는 드라마틱한 변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공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실전 경험이 풍부했어요. 당시 사령관이었던 펑더화이 자체도 역전의 노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라 가지고 전술전략 측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유엔군이 무사 안일주의와 곧 전쟁이 끝날 거라는 방심에 빠져있던 걸 갖다가 허를 실러 가지고 일사호텔를이어냈던 거고요. 따라서 한국도 한국 전쟁 초기에 이런 엄청난 전력 격차를 드라마틱한 변수만 있으면 메꿀 수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데 당시 절망적이었던 거는 한국군한테 그런 변수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일단 뭐 신묘한 변수를 좀 발휘를 해보자 싶었을 때 뭐가 있을까? 전략 전술 신. 신묘한 전략전술을 쓰기에는 당시 지휘관들의 경험도 부족하고 훈련도 부족했어요. 당시에는 대대급 병력을 지휘해본 사람이 전부인 사람이 많았고 심지어 4단급 훈련은 해보지도 못한 게 한국군이었습니다. 뭐 신묘한 무기로 막을 수 있다? 뭐가 있을까요? 당시 T34전차를 막을 수 있다고 평가된 한국군의 무기는 딱세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2.36인치 바주카, 두 번째는 105mm 야코세 번째는 57mm 전전차포입니다. 하나하나 따져보자면 일단 2.36인치 바주카포 같은 경우에는 타다로그 스펙상으로는 T34전차를 격파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한국군이 넘겨받는 2 3 6 c 치아주파포들은 대부분 다 관리 상태가 안 좋았던 물건입니다 그리고 한국군이 제대로 관리를 못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능이 많이 저하가 돼서 실제로 전세 사용을 해보니까 t 3 4가 스물두 발 연속으로 쳐맞고도 다 튕겨내고 격파에 실패했던 거죠 대부미리약포는 솔직히 한국군이 그때 당시 1 9문밖에 없었고요 제대로 된 훈련도 못 받아가지고 활약 요도도 심각하게 저질이었습니다 명중률이 너무 안 좋아 57mm 대전차포는 잘하면 T3사 전차를 전면에서도 격파할 수 있는 수준을 가진 그런 무기였습니다. 문제는 철갑탄이 없어. 다고복탄이야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거예요. 어? T34전차의 전면 장갑을 격파할 수가 없다고? 전면은 단단하니까. 그렇다면 은 측면이나 후면을 때려가지고 격파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많아요. 네, 물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미군이 한국군한테 전차를 어떻게 잡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적이 다한 번도 없어요 지금. 미군이 한국군한테 무기를 넘겨줄 때설 야, 북한군이 전차를 가지고 있겠어 라는 생각에 전차 잡는 법 교육을 안 시켜줬었어요. 그러니까 57mm 대전차포조차도 철갑탄을 가지지 못했던 겁니다. 왜? 전차가 없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철갑탄이 무슨 필요가 있어? 보충하이서 이런 거죠. 물론 여기에 좀 쎄함을 느낀 한국군 장성들이 미군한테 우리한테 전차 잡는 법좀 가르쳐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반응은 야 무슨 북한이 전차를 가지고 있다 그래 야케야뭐 일본군이 쓰다버리고 간 치아 전차겠지. 내가 치아를 갖다가 한번 상대를 해봤는데 그가가 대충 뭐 바주카로 아무데나 노렸으면 뻥뻥 잘 터지더라 심지어 중기관총으로 써도 터지더라 그 결과 전쟁이 막상 땅 터지니까 모든 무기를 쏟아부어봤지만 떼삼사를 잡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 미군이 이렇게 알려준 대로 해봤는데 전혀 효과가 없네? 그러면 결국 한국군은 과거에 자신들이 경험상 배웠던 전술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군은 대부분 그때 당시 일본군 출신들이 많았거든 일본군한테 뭐 배웠겠어 바로 대전차 반차의 돌격 아까 북한군을 상대할 때 한국군이 정신력만 충분했으면은 이길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이 말한 일본식 정신력 전술은 이미 다 해봤어요. 대전사 총검술도 하고, 자폭도 하고 막다 했어 아 정신력이 없긴 왜 없어 이렇게 맨몸으로 전차에 뛰어들어가지고 사나를 했는데 우리 참전용사들 그렇게 꾸락꾸락한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참전용사들 비하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한국군은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전차 잡는 방법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군이 알려준 전술은 안 먹히니까 물론 효과를 일부 보긴 했습니다 육탄도격을 해가지고 뭐 전차를 갖다가 몇대부순다든지 혹은 궤도를 작살낸다든지뭐 노액을 한다든지 효과는 초반에 있었는데 일본군의 대전차 총검술이 망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망했습니다. 왜냐? 전차를 잡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숫자의 병력이 죽어나가야 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너무 가정비가 안 좋아 그럼 비행기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당시 한국군은 T6 텍산 훈련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는 폭탄도 간신히 폭탄창 강제 개조해서 달고 다녔을 정도고 제대로 된 조준기도 없어서 명중률은 심각했었어요 그것 빼면은 엘포 연락기 그러니까 달달달달하는 셀스나기에서 이렇게 손으로 술탄 집어던지거나 손으로 박격폭탄 집어던지는 거라고 보시면 편해요 이걸로 뭘 맞춰? 물론 대전 초기에 중부전선에서 벌어졌던 춘천 홍천 전투를 보고 충분히 한국군이 북한군을 방어해낼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북한군은 당시 서부전선, 중부전선, 동부전선 이렇게 세 군데에서 밀고 내려왔는데 서부전선이랑 동부전선은 속절없이 깨진데 반면에 중부전선은 굉장히 잘 버텼거든. 근데 자세하게 봅시다. 여러분 춘천이랑 홍천 한번 가보셨어요? 저는 거기서 레일바이크도 타봤는데 주변 경관을 보면요 진짜 전차가 기동할 수 있는 길이 몇개안 돼요. 물론 당시 여기를 방어하던 육사단 병력들이 훈련이좀잘 돼있는 부대고 또 사기도 굉장히 높아서 북한군은 효과적으로 방어하는데 성공했다는 것도 있지만 여기가 애시당 출 전차가 기동하기가 좀 어려운 길이었고 지형 지물을잘 살려가지고 한국군이 승전부를 올렸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서부전선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대규모 전차전이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탁트인 평야가 많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산도 있고 구릉지도 있는데 여기가 전차가 통과하지 못할 정도의 지형은 아니고 우회에서 통과할 수 있는 길도 굉장히 많아요. 야습으로만 갔으면 됐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야습은요. 훈련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부대만이 할수 있는 게 야습입니다. 지금도 야간 투시경 없으면 사실은 한 취업도 안 보이는 게 야간 전투예요. 야간에는 피하식 별도 안 돼요. 저 앞에 걸어가는 데가 적인지 아니면 우리 군대원인지 구분도 안 가는 게 야간 전투예요. 괜히 일본군이 미군한테 맨날 약습 걸었다가 철조망에서 죄다 기관총 밥이 되는 그런 결말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당시 북한군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였으며 한국군은 여기에 비해서 동아시아의 가장 최약체 군대였습니다. 정신력을 이용하면 이길 수 있었다는 생각과는 달리 한국군은 뛰어난 정신력으로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봤으나 결국 이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물자가 부족해서 졌다 장비가 없어서 졌다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정신 승리를 하면 안 됩니다